Ooh, yeah. Ooh, yeah. 이번 영상은 대회에 대한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떤 기존에 있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제가 스폰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 대회의 이름은 1맵1치킨 알만툴 대회입니다. 쭈꾸로대회요 아주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1맵1치킨이라는 대회에 출품작을 플레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대회냐면 쭈꾸로에서 맵을 하나만 만들고 그 안에서 단편의 쭈꾸로 게임을 만드는 대회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수상을 하는 그런 대회인거죠. 예전부터 이 대회를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좀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뭔가 이런 업적을 이루어보고 싶다. 이런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운영진분께서 대회를 열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그 대회가 좀 소박한 대회였어요. 일맵밀치킨이라는 제목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승자분에게 소정의 상금과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주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운영진분들도 거의 자원봉사 사회 경험차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냥 취미로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대회 포텐셜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잠재의 능력이. 내가 요거를 조금만 제대로 스폰을 하고 상금이 늘어나면 이제 쭈꾸루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돈이 썩어 남아가지고 100만 원을 스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쭈꾸루 게임 하면 솔직히 제 채널을 많이 보시잖아요. 저 더빙 열심히 하고 몰입감 있게 플레이하고 그러잖아요. 내노아라 하는 쭈꾸루 게임들 다제 채널을 거쳐갔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거죠. 쭈꾸루가 많은 작품이 나올수록 내 채널도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이 대회를 통해서 좋은 쭈꾸루들이 나오면은 제가 그거를 다실황을 하면서 조회수도 챙기고 제 채널 인지도도 쌓이고 대회에 출품하신 분들은 소상 경력과 상금을 챙길 수 있고 대회 운영진들도 좀더 체계화적인 이제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서로 윈윈 구조인 거야. 최근에 하우스 오브 룰즈도 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조회수가 엄청 대박이 났잖아요. 뭐 인과율도 그렇고 마녀의 집도 그렇고 매드파더, 호로로 여러가지 재미있는쭈꾸로 게임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 하면 국뽕의 마음 미친듯이 차오르지않습니까 이런 소많은 능력자분들을 찾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100만원을 스폰하기로 했고 자세하게 이제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쇼쿠르의 맵 하나만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1등 하신 분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지원을 해드릴 거고 그 외에 시상 부문이 스토리상, 게임성상, 그래픽상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뛰어난 게임, 게임성이 정말 좋은 게임 그리고 그래픽, 연출 같은 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품 이렇게 총 4개의 작품을 선발을 할 거고 스토리상 게임성상 그래픽상도 상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상금은 어떻게 마련이 되냐면은 여기에 제 5회 1맵 1치킨 알만툴 대회 위드 플레임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텀블벅에 모금을 하고 있어요 목표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의 성원의 힘이 뭐 88%까지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홍보 영상을 보시고 모금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이게 100%가 넘어서 막 상. 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 그러면은 제 6회 알만툴 대회에서도 그 상금이 이전이 돼서 더큰 대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모금을 해주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 아무 조건도 없이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천원 이상의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 5천 원 이상이면은 쭈꾸로 대회 사이트에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명단에 오를 수 있고 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면은 이 스티커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2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에게는 이 열쇠고리 키링을 드려요. 이거는 이제 4회 때의 예시 키링이고 5회는 무려 치킨에 불꽃이 첨가된 불맛치킨의 키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격 대비 딱 봤을 때 아니 뭐 2만원이나 후원을 해줬는데 겨우 이거 하나 받고 그냥 입싹 닦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물건을 판매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대회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 들을 찾는 거라서 좀 후원 개념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텀블벅 후원은 1월 14일까지 펀딩을 할거고요 대회는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당장 뭐 대회를 오픈했다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텀블벅 후원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월 1일이 되면은 정식적으로 대회가 오픈이 되면서 대회 사이트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가지 대회의 규칙들을 상세히 알려드릴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막 여리에 차가지고 지금 당장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나중에 대회의 규칙을 보고 게임을 뒤엎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정만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회 마감은 정확히 한달 후에 마감이 됩니다 1월 31일 1월 말일에 지원을 마감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때 심사가 들어갈거예요 게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 달밖에 기간을 안주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맵을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맵 하나 내에서 만드는 미니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심사를 거쳐서 2월 14일날 심사를 마감하고 2월 18일에 수상작들을 발표하고 상금을 전달해드릴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불벅 사이트에서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스폰을 하는 첫 대회이니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청황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무사히 잘 마무리만 됐으면 좋겠는 바람인데 아무쪼록 많은 선불벅의 후원과 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에 모아지는 그 모든 금액은 절대 제가 가져가지 않아요 이거 정말 투명하게다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돈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더 크게 대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1맵 1치킨 대회이기 때문에 맵 하나만을 가지고 대회를 하지만 나중에는 막 1등 상금 1 천만원 막 이렇게도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야심차게 스폰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쭈꾸러 강국이 되봅시다 그리고 진짜 좋은 작품이다 이거 미쳤다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된다 하면은 제가 그분과 컨택을 해서 스팀이나 다른 전국 각지 게임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앞에 있는 작은 것만 봅시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번에 망하면 이대로 다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 한블벅 사이트 주소와 쪽으로 게임대회 사이트 걱정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꼭한 번씩 들러서 봐주시기 바래요 아니 뭐라고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와중에 100%가 달성됐다고요? 아니 <웃음> 벌써 벌써 100%가 달성됐네요. 이제 박수하고 이게 근데 수량이 제한이 없어요. 후원하는 수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가 다 찼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후원에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